우리 여러분들 의 코인충을 조정하는 브레멘의 악사라고 할게요. 브레멘 브레멘 맞나? 거기 뭐 피리 불어 가지고 동물들 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목소리> <목소리> 한가지 종목의 차트만 보면은 어? 아씨 모르겠어 계속 보다 보는데 답이 없어 안 나와 뭔가 방향이 안 보여 그럴 때는 그냥 차트를 반대로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뒤집어 놓은 건데 조금 어 보이는 게 달라요 어 보이는 게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달라. 관점이 달라져. 근데 이거 단순히 뒤집는 거 말고 음, 단순히 뒤집는 거 말고 아예 시장 자체를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 저는 트루 USD라는 알트코인 차트입니다. 트루 USD는 뭐냐? 트루 USD 트루 USD 트루 USD 뭐 아시는 분? 트루 USD 아시는 분? 이거 그냥 알트코인이야 알트코인 아, 알트코인인데 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하는 알트코인입니다. 1달러. 1달러. 근데 어, 얘를 단순히 인버트 차트로 안 보고 왜 얘를 보냐? 어, 왜 얘를 보냐? 얘는 얘는 알트코인이야. 알트코인. 알트코인. 태생이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자, 비트마켓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위아래 프리미엄이 생기기 마련이죠. 달러를 기반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달러나 어, 그 USD 테더와는 다르게 어, 수량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를 단순히 뒤집어놓은 차트랑은 생긴 게 달라져, 생긴 게. 그래서 해석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으로 조금 안 보이거나 차트가 조금 왜곡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 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루 USD 달러, 트루 USD 비트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얘를 한번 어,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어. 자, 뒤집으면 비트 코인 차트겠지? 이거 이거 비트코인 차트죠? 이거 딱딱 딱 비트 차트죠? 근데 비트랑 좀 다른 게 비트랑 조금 다른 게덜 갔어, 덜 갔어 위로 덜 갔어. 그렇죠? 이거만큼 덜 갔죠.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정도까지 갔을텐데 트루 u e u s 는 그렇게 많이 못갔어요 그래서 우리 트루 u s d 를 분석을 해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갈건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3월 26일부터 큰이 피치포크 채널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피치포크 채널 자 피치포크는 어, 이렇게 채널 상단 그리고 채널 하단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널을 그렸어 채널을 그리고 이 중심선을 바탕으로 어, 대략 뭐 절반 아니면 뭐 382, 618 이렇게 일정 비율대로 다시 한번 그 채널 중심선과 채널 상하단 선 사이에 다시 한번 선이 들어 어, 이렇게 그려놓은 채널을 이제 피치포크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피치포크 채널 안에서 꽤나 어, 유의미한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진 것같아어 님감자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관점으로 보 본다고 하면은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여기서부터이 채널의 움직임이 시작됐어 그래서 채널 하단 한번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찍으러 가다가 지금 중심선에서 막혔어요 중심선에서 막혔어 여기가 얼마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치면 얘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막 소리 안 크죠? <웃음> 어, 여기는 만 천불이 아니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만 3800에서 어, 아까 저항선이 나왔던 그 부분이겠죠? 만3800불이겠죠 여기. 비트코인 최, 최고점. 여기가 비트코인 최고점일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비트코인 최고점이 지금 여기까지예요 맞쥬? 네 맞쥬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 지지 받고 지금 그럼 여긴 얼마야? 여기 여긴 얼마에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지금 호호호님이 병철님 이었구나 아, 이제 알았네 맞쥬? 네, 참 쉽쥬? 여기 얼마 지금 채널 중심선 바로 위에 나와있는 그 채널 상단선 바로 밑에 선 여기에서 저항받았어 여기 얼마 만1불이죠만1불만1불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만1불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거는 이 차트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만 1000불 반등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이 만1불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1300불. 뭐, 뭐 똑같아요. 똑같아. 요 같은 가격. 같은 가격. 어. 만 천불에서 반등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트루 USD 달러 아, 트루 USD 달러로 왜 그러는 거야? 트루 USD 비트 차트에서는 여기서 저항 받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이전에 반등 나왔던 13800불 사토시로 치면은 지금 그 트루 USD 사토시로 치면은 약7000 사토시 두군 저점 깨면서 이제 채널 중심선 다시 지지 확인하러 가겠죠 여기서 바로 쭉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지 왜냐면 은 채널, 채널에서의 채널 움직임은 상단선과 하단선에서의 지지저항관계가 반복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어, 써하 어, 써하 써니하이 <웃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방 남았다고 보는 근거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만천불에서 반등 나오고 지금 비트코인 단기 단기 타임 프레임에서 보여주는 그 저점을 높이는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트루 USD 딸, 그 차트에서 트루 USD 차트에서 채달 안에서 움직임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방 더 남았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쭉가이 채널 하단까지 쭉가 그럼 얘 얼마예요? 얼마가 될까 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건 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얘는 채널이 안 그려질 거예요. 아마 어, 아까처럼 3월 26일에서부터 채널을 한번 그어 볼게요. 아예 딴 그림이나 아예 이상하죠? 네, 그냥 단순히 반대 내용을 가르킬것 같지만 반대 내용을 그냥 보여줄 것 같긴, 가, 같지만 아예 다른 차트라고요 아예 다른 차트 해석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 차트 그쵸 안 보이죠 음. 자 그래서 만약에 저 수준까지 만약에 채널 안에서 TrueSD 차트가 그렸던 것처럼 아예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어볼까 한번 그렇죠. 뭐 이런식이랑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부터 읽은 거니까 응, 이런 식으로 아, 대충 해봅시다. 대충 대충 해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채널,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 16,000불 15,000불 16,000불 쫄리니까 15,000불로 합시다 15,000불 네. 15,000불까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저 관점이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런 어, 요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한번 튕기고 다시 가 다시 가면은 만약에 요부분까지 가게 되면 15,000불 16,000불 어때 요 여러분들. 희망회로 오지죠? 오지지. 오지지. 이거 15,000, 16,000불 원해요, 안원해요 여러분들. 원합니까? 지금 만천불 지지 나오면 그러면 풀메수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여기 여기. 풀메수카가 아닙니까? 풀바이 아니에요? 풀바이. 풀바이면 여러분들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우리 우리 코인충처럼 한번 소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코인충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여러분들. 코인충 죽지 않았다는 걸 우리 한복판에서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유튜브 한복판에서 소리 질러 여러분들 코인충 코인충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죽지 않았다고. <웃음> 차트 중 코인충 파블. <웃음> 우리 파브르 유튜브 네 파브르 유튜브에요 코인충 차트충 우리 합쳐서 목소리를 합쳐서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아유, 가주앙네가주앙 네, 가주앙. 좋아 좋아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1 1 0 0불에서 11,000불에서 풀바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타겟을 15,000까지 볼수 있다 트루 USD 차트에 의해서 어, 비트코인이 한방더갈수 있다는 관점 안에서, 관점 안에서. 관점 안에서. 네. 아, 그만 소리 그만 질러 주셔도 돼요. 소리 그만 질러도 돼요. 네. 자, 우리 코인충 차트 차트충 코인충 차트충 뮤트 할게요. 뮤트. 코인충 뮤트. 나는 벌레들을 조종하는 어 브레멘의 악사. 네. 저는 벌레 우리 여러분들 코인충을 조종하는 브레멘의 악사라고 할게요. 브레멘 브레멘 맞나? 거기 뭐 피리 불어 가지고 동물들 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가 또 그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피부는 하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 자, 뒤에는 코인총들이 따라와요 이제 이더 이더 이더 사막이 이더 마막이 그림 오지죠? <웃음> 그림 오지죠? 네. 여기서, 어, 희망으로 바작품은 코인충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코인충들이. 여기서 리플라비. 리플라비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마우스로, 그리, 마우스로 그리는 건데요? 그냥 마우스로 그리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여러분들 캡처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그림 그려드리기로 했으니까